우와, 우와, 뭐야? 이곳은 드라큘라의 나라, 루마니아. 어, 오늘은 공연을 하기 전날이어서 그냥 여유 있게 여행도 하면서 좀관광을좀 좀 즐길 생각이에요. 라운지 30분도 안 되는데 힘든다. 은야 <웃음> 또치 같아, 또치.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도우노 알아? 어, 도우노, 도우노. 도우노야, 도우노. 도우노 같아. 내가 머리 딱 하고, 그거만 낳지 마, 이렇게. 아 맞다, 샵선생님들이랑 있었어, 이 선생님들한테. 막 선생님들 머리 너무 귀엽대. 어, 은재야,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나왔다, 막 이러다, 선생님이. 근데 은재야, 도우노 알아? <웃음> 도우노 같아. 도우노요? 방금 전까지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도우너 같아. 머리만 금발이면 딱이네. 이래가지고. 도우너가 됐습니다, 여기는 그 루마니아의 그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크다. 아까 그. 아, 그. 아, 그. 그 네, 아, 게요어에 아니, 어. 응. 어? yeah. 우리 근데 아저씨 인사 잘했어. 인사 되려고 많이 노력했네. 어. 야, 난 드라큘라의 피를 이어받았지. 안 무섭지. 안 트란실바니아 쪽에 불안 성에 가면은 드라큘라의 성이 있어. 그곳은 내옛 집이었어. 드라큘라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나는 뿌듯하곤 해. 나의 그런 얘기가 전설이 됐고 쭉 흘러 내려와서 이런 영화 산업의 큰 소재가 되고 또 그게 이렇게 판타지화 돼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내가 꾸게 해주니까 뭐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책을 보냐에 따라 우리의 그런 상상력, EQ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자라날 수 있고 그런 상상력들이 미래 자원이 될수 있고 옛날 같으면 공룡박사를 꿈꾼다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안돼라고 하지만 요즘은 공룡 박사를 꿰는 아이들이 공룡을 조사해서 어디로 가는 줄 아니? 디즈니로 가 디즈니로 가서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공룡들을 캐릭터화 시켜서 아주 큰 소재로 쓰기, 쓰기도 하지 그런 상상력이 중요한 시대에 나 같은 드라큘라 같은 이런 멋진 사람이 너희들 소재가 돼준다니 멋진 일 아니겠어? 가자고 그. 가자. 가자. 배안 고파? 대우 네. 어, 네. 씨. 네. 루마니아에서 촬영 왔잖아요. 네. 어 이번 영화는 어떤 컨셉인가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영화처럼 나온다. 이거. 이번 영화는. 네. 제가 또 드라큘라로 또 네. 출연하는. 네.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무너져 낍니다. 그 드라큘라에서 모기업으로 쪽쪽 빠는 그렇죠. 다 빨아버리는 빨대로, 빨대로다가 빨대로 그냥 쪽쪽 응. 빨아야 되는 아하. 그런 역할을 맡았죠. 오케이. 루마니아 오는 거 어때? <웃음> 저 타신 거 같지 뭐요? 그냥 저한한 시간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응. 벌써 탔는데 여기 핫플인 거 같아요. 와. 모델처럼 한번 걸어봐요 걸어와야지 와야지 일로 <목소리가> 아, <그치>? <목소리가> 어, 어! <목소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이고, 구해야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감정적인데, 아, p 엄청 e r p e 적인데 너무 많이 r Peter. Peter. Peter. 안 e t e 건강 e t e r p e t e 도 Peter. p e t 하 r p e t e 너도 건강 e r 적당히 강 r p e t 나 r p e t e 무통증이 e r Peter. Peter. Peter. Peter. p e 슈퍼까아 음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네좋아좋아좋날아다 <목소리> <목소리> 저향해볼까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살짝 리액스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닉네임은요. JE 언더바 UP 숫자 E입니다. 제업인데 커버곡 사진 많이 올릴 테니까 팔로우 팔로우 미!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아이패드로 인스타그램 로고를 한번만들어보자요제 로고를. 구상을 해놓은 게업한 다음에 업하고 그러니까 업스타그램이야 업스타그램. 업스타그램인데 업하고 노란색깔로 별을 이렇게 색, 색, 색연필로 별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다가 그램 표시를 딱 해놓고 밑에 저울을 그리는 거지. 난이 납니다. 난 이제 개그맨 해야 될까? 눈을 나가신다고? 자표 환장 손에 들고 떠나가네 얄미운은 사람 짜짜짜짜 떠나가지 마세요 배그하러 갈까요? 얄미운 사람 짜짠 <목소리> <짜>, <목소리> 너의 i em 의 h ô 속 g biết g i ấ 속 cái s o 오토 나나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rejected> Okay. Yeah. Last song is t e n s i o n e 근데 이건 이거 이만원 이만 원 단백 이만 원렇게이태이 무슨 짓이나 남는 것도 없어.